뭐야? 이거 다 뭐야? 이거? 어? 응. <웃음> 뭐야 이거? 뭔지 <웃음> 뭐야? 다 뭐야, 뭐야 이거? <웃음> 자식, 너 이거 저게 뭐하는 짓이야? 응? 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. 스트레스! 야미켜야 미케! 미미야미야 니가 아 야! 하하하! 이렇게 버리는 휴지 야! 하개하 대체 뭐야 휴지를 뭐 대단해. <웃음> 켜봐, 켜봐. 아우 비켜봐. 야 치우는 거라도 좀. 하가. 아또 휴지 다 이렇게. 있었어? 너가, 형이면, 형이답게. 얘들아, 하지마! 말려줘야지 이게 뭐야? 아, 아. 어? 사투야, 이거 왜 구경만 했어? 어, 진짜 니가 그랬지, 이가 그랬지. 너 그랬어, 안 그랬어? 그랬어, 안 그랬어? 너 이거 안 말리고 뭐 했어? 어떻할 거야? 아, 아니 씻고 나왔더니 휴지를 뽀뽀시켰어